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수로 부근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수로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부천지원 2 0 1 7 가단 1 0 8 7 8 5 1 2 1 7 7 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6년 5월 18일 전남 영안군 지에 있는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가출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2016년 11월 23일 오후 4시경 전남 영안군 뒤에 있는 이 농장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땅속에서 고도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어 외상이나 질병 여부에 대해 알수 없어 사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당뇨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별다른 합병증이 나타난 바 없어 당뇨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망인은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망인 홀로 생활을 할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망인이 치매 증상으로 집에 오는 길을 잃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질병과 외래의 사고가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망인은 수로에서 퍼낸 흙더미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수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망인은 관절 수술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저뚝거려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망인의 집을 나간 날 전에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려 수로 부분이 매우 미끄러워 망인이 수로 부분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수로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망인이 수로에 떨어졌다면 고령이고 더욱이 키 150cm, 체중 40kg으로 왜소한 체격의 망인으로서는 혼자 심으로 낫지 않은 수로를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